이거 유튜브에서 난리난 로봇청소기인데 먼지통 있잖아요 이거 먼지수거통 뭔지 알죠? 네써본적 있어요? 아네 먼지수거통 있으면 되게 편해 음. 왜냐면 우리가 전에 쓰던 건 청소 한번 하면 뭐한 번은 아니고 한 두세 번 하면 먼지통 비워줬어야 됐잖아요 누가 비워요 저요 남편이 아니죠? <웃음> 네. 네. 네. 이건 자동으로 네. 먼지통을 비워줘 네. 작년만해도 이런 거 100만원 넘어갔거든 네 맞아요 이거 알리에서 샀는데 얼마 주고 샀는지 알아? 얼마일까요? 20만원 후반대에 샀고 그래요? 이게 말이 되나 가격이? 오 말도 안돼 근데 이제 관부가세 붙으면 관부, 관세 부가세하면 20% 붙잖아요 네. 예, 관부가세 세금이 한 6만원 붙고 그 관세사 통과해서 수요가 붙더라고 한 만원 정도 음. 그래서 실제로는 36만 몇천원 그 정도에 구입을 했던 것 같아요 어우, 36만원! 그래! 핫할 만하네요 36만원이면 이거 살거예요말거예요 어우, 거예요? 괜찮은데요? 괜찮지? 네. 음... <목소리> 안녕하세요.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을 찾아서 여러분께 소개하는 MG홍입니다. 이 제품은 알리익스프레스 최강의 가성비라고 알려진 아이모 청소로봇입니다 먼지수거통이 있는 제품 중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 292,000원 관부가세 20%와 통관수수료까지 포함하면 실제 가격은 37만원이 조금 안됩니다 저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이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먼지수거통이 있는 로봇청소기 가격은 100만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모에서 30만원대 제품을 출시했어요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아이모 로봇청소기를 극찬하는 동영상이 넘칩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나 이 제품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흡입력이 약한 건둘째치고요 배터리 용량이 작아서 집안에 한번 청소하다가 중간에 충전하러 돌아갑니다 그리고 두시간 후에 다시 청소를 시작합니다 저렴한 가격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용서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용서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이모의 가성비에 도전하면서도 최고의 스펙을 가진 먼지수거통도 있는 리액트로스 G7 로봇청소기입니다 알리에서 68만원 정도에 판매하고요 m d 에서는 알리보다 20만원 이상 저렴한 가격에 출시합니다 충전 스테이션 먼지통에는 3리터 먼지 봉투가 들어갑니다. 매일 청소했을 때약두 달에서 세 달간 먼지 봉투에 먼지를 모을 수 있다고 합니다. 먼지 봉투는 추가 상품으로 구매할 수 있고요. 로봇청소기 소모품 페이지에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G7은 먼지 청소와 물청소를 동시에 하는 로봇청소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로봇청소기로는 먼지 청소만 하고요. 일주일에 한번 물청소기로 바닥을 닦습니다 저희 상점에서 물청소기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먼지 흡입력은 6500 파스칼 아이모의 3배입니다 아 왠지 믿겨지지 않아 가지고 6500이 진짜 맞냐 4 0 0 0히 넘는 거 아니냐고 계속 물어봤는데요 6500 맞다고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엔 4000 정도 될것 같아요 배터리 역시 아이모의 2배 이상 5200mAh LG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 흡입력으로 청소한다면 40평대 집을 한번 충전으로 청소할 수 있습니다. 먼지통 300ml, 물통 260ml 아이모와 동일하고요 G7은 여러분의 집에서 스마트홈을 구현하게 해주는 투야 스마트 앱을 사용합니다. 한글 당연히 지원하고요 여러분들이 투야 스마트를 사용한다면 로봇청소기 앱을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좋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스마트 스피커를 사용하신다면 구글 어시스턴트를 이용해 청소기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당연한 얘기지만 MD용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은 AS가 됩니다 G7 로봇청소기도 AS가 됩니다 로봇청소기 본체입니다 벌레판이 있고요 벌레 두 장이 들어있습니다 먼지를 모으는 충전 스테이션입니다 뚜껑을 열면 먼지 봉투 하나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먼지 봉투 두 개를 추가로 드립니다 하나당 최대 3개월 동안 쓸수 있다고 하고요 먼지 봉투는 추가 상품으로 구매할 수 있고 부품 판매 페이지에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이 먼지 여기 가득 쌓이면 털어가지고 버리고 또 쓰면 안되나? 음, 안되요? 될거 맞지? 네 <웃음> 먼지통 안에 헤파필터가 하나 들어있고요 헤파필터 하나를 추가로 더 드립니다 사이드 브러쉬도 추가로 드립니다 전원선은 당연히 한국형 콘센트고요 먼지통을 청소하는 소리입니다 여기 작은 칼이 달려있는데요 이 칼로 센터 브러쉬에 엉킨 머리카락을 잘라주면 됩니다. 그런 용도고요. 여러분, 로봇청소기 관리할 때딱 하나만 알아두세요. 로봇청소기에서 고장이 가장 많이 나는 부품은 이 센터 브러쉬를 돌리는 모터입니다. 왜냐하면 머리카락이 긴 분이 집에 있거나 그 머리카락 털이 긴 개나 고양이가 집에 있는 경우 여기 머리카락과 털이 뭉치거든요. 뭉쳐가지고 굉장히 뻑뻑해져요. 모터에 계속 부하가 갑니다 여러분들이 이 센터 브러쉬에 엉킨 머리카락만 잘 정리해 줘도 몇 년을 잔고장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먼지통이 있는 로봇청소기는 더 심해요 여러분들이 먼지통을 직접 비우지 않기 때문에 바닥을 안 보려고 해요 불일도 없고요 그래서 센터 브러쉬에 머리카락이 더 많이 엉킬 거예요 꼭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적어도 2주에 한 번씩은 머리카락을 잘라줘야 돼요. 안 그러면 모터가 나갑니다. 굉장히 높아요. 고장 비율이. 로봇 청소기는 가정의 필수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로봇 청소기 원탑은 로보락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로보락 제품이 삼성이나 LG보다 훨씬 좋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보락 최신 모델 가격은 20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화폐 여유가 많은 분들은 로보락을 사시면 됩니다. 정말 좋아요. 그러나 로봇청소기는 매년 신기술이 등장하고 가격이 떨어지는 제품입니다. 저는 이런 먼지수거통이 있는 제품이 1년 만에 50만원까지 떨어질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이런 첨단 제품일수록 가성비 제품을 구입하고 몇년 사용하다가 신제품으로 갈아타는 게 현명한 선택 같아요. 물론 제 생각입니다. MD용 신제품 G7 로봇청소기였습니다. 로봇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분야입니다. 앞으로도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을 찾아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